절대까지 하는 턱걸이 그냥 당기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다이어트는 독학하면서 턱걸이는 독학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턱걸이 전문가를 모셔와야 하는 건가? 컬렉션 중 가장 강력한 7단계 고무줄 횟수로 조져보겠다는 마인드 잘못된 방법이다 밴드 없이 오래 버티는 연습이 필요하다 털 뺀다고 여기저기 일들이 밀려있다. 마늘 향은 지워질 쯤한 번씩 때려 넣어준다. 아주 좋아. 깊게 박힌 마늘 향. 조절 다이얼이 고장났다. 이런 건 쉽게 고칠 수 있지.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그냥 써야겠다. 삶이 운동이다. 포도에는 관심을 많이 못 줬다. 사실 포도밭은 모기가 많아서 자주 오기 부담스럽다. 설익은 포도는 참을 수 없지. <웃음> 설마 또? 아니겠지. 아닐거야. 앞자리수가 변하기 전에는 항상 말썽이다. 팽이버섯 열심히 먹는 중이다. 냉동 야채는 너무 편해. 같이 먹으려면 짠맛 치즈는 포기해야 한다 아. 아. 오늘따라 운동 참여가 싫어 보이는 개토끼다 이런 병맛도 하루이틀 지켜봐야지 너무 장시간 병맛에 노출된 개토끼의 정신건강이 걱정이다 남자튀김 30초 조리 타이머 힘들어도 개코브라는 참을 수 없지 애 표정 봐라 진짜 현타 온것 같다 오늘은 우리 간식을 챙겨줘야겠다 한날 가면은 너무 덥다. 습도 108% 운동방 콤보. 습도기를 뚫고 나가는 수치. 여기는 그냥 물속이다. 육수가 흐른다. 육수는 냉장고만. 영체기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설마 아니겠지만 체중 변화가 또 없다. 지난 100kg 졸업 시기에 그런 것처럼 90kg 졸업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방들이 필사에 버티기를 시전하는 것 같다 정말 그러지 말자 내가 더 필사적이다 체중이 80대에 진입하면 인바디 근육량을 비교하고 남은 20kg의 감량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 체중이 가벼워지면서 슬리슬적 쇠질의 욕심이 생기고 있다 아버지가 빨리 철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새싹꼬리를 다 먹고 뭔가 애진듯한 더러운 느낌이 들었다 확인해봤지 이걸 다섯개나 샀었다 됐다 유통기한은 어쩌지? 오늘부터 두배씩 급여한다